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어디에 있을까? 냠냠 밥을 먹어요 핫! 숟가락이 없네 밥을 먹을 땐 숟가락으로 떠서 냠냠 싱싱! 얼음 위를 달려 당신 달려볼까? 와! 신나는 스케이트! 엇! 헬멧이 없네! 스케이트를 탈땐 헬멧을 써야 해! 붕붕! 도로 위를 달려요! 주륵 비가 내려요 와 신난다 잠방잠방 <웃음> 잠방 놀이할까? 아, 우산이 없네 비가 올땐 우산을 써야 해 즉, 폭폭, 기차가 달려요. 헛 기차가 없네. 둥실둥실, 배가 떠가요. 헛 배가 없네. 본마리타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어디에 있을까? 냠냠 밥을 먹어요 숟가락이 없네 밥을 먹을 땐 숟가락으로 떠서 냠냠 싱싱 얼음 위를 달려요 얼음 위를 싱싱 달려볼까 나는 스케이트! 엇! 헬멧이 없네! 스케이트를 탈땐 헬멧을 써야 해! 붕붕! 도로 위를 달려요! 비가 내려요 와 신난다 잠방잠방 <웃음> 잠방 놀이할까? 아 우산이 없네 비가 올땐 우산을 써야 해 퍽퍽 기차가 달려요 핫 기차가 없네 둥실둥실 배가 떠가요 핫 배가 없네 목마리 타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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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이트! 아! 헬멧이 없네 스케이트를 탈땐헬멧을 써야 해 붕붕! 도로 위를 달려요 주룩주룩, 비가 내려요. 칙칙폭폭 기차가 달려요. 헛 기차가 없네. 둥실둥실 배가 떠가요. 헛 배가 없네. 목마리 타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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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, 폭폭, 기차가 달려요. 핫 기차가 없네. 둥실둥실, 배가 떠가요. 핫 배가 없네. 목마를 타요. 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어디에 있을까 냠냠 밥을 먹어요 숟가락이 없네. 밥을 먹을 땐 숟가락으로 떠서, 냥냥! 싱싱! 얼음 위를 달려요! 얼음 위를 싱싱 달려볼까? 스케이트 엇, 헬멧이 없네 스케이트를 탈땐 헬멧을 써야 해 붕붕 도로 위를 달려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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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Bomar! 친구들의 책, 빨간 사자.